안녕하세요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가락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거예요 지난 시간에 한웅을 통해서 근육 단련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스트레칭이에요 제가 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피아노를 칠때 뿐만이 아니라 뭐 언제 어디서나 손이 좀 뻐근한데 라는 느낌이 있으면은 지금도 항상 하고 있는 방법이라 여러분들께 추천드려요 을처음에는좀텁니다 털고 릴렉스를 좀 하는 것이 좋아요 두번째는 이, 제가 좀 손이 큰 편이라 다른 손을 이, 이 관절들 있죠? 이 관절들 이렇게 해서 좀 주물주물 해줘요. 이렇게 주물주물 해준복이. 뚜두둑 소리도 나면서. 소리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해줘요. 두 번째로는 스트레칭입니다. 각그 손가락 사이에 90도 정도로 만들어줄 정도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줘요. 되게 시원해요 한 3에서 5초 정도 전 여기가 제일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여긴 잘 벌어져도 여기는 잘안 벌어지는 여기는 그래도 잘벌어지네 그래서 그런지 여기 되게 시원해요 엄지 검지는 거의 시원하지 않습니다 <웃음> 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요 그래서 뭐내 손으로 하기 그러면 뭔가 뭐가 있나요? 봉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가 해도 좋은데 이게 시원해요 손으로 하는게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손가락들을 이렇게 당겨줍니다 어.. 막 손가락을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웃음> 이렇게 위아래 요 부분을 이렇게 당겨줘요 이것도 매우 시원해요 아플 수도 있어요 손에 상처가 났거나 관절에 인대에 문제가 있다면 아플 겁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한한두번 정도 당겨주세요 그리고 이걸로 좀덜 시원하다 그러면 여기 양옆을 이렇게 당겨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도 나름 시원해요 네 이렇게 시원하게 당겨주시고 송톱 옆부분 있죠? 요 옆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이런 데 중요한 혈자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꽤 시원합니다 이런식으로 흔들흔들 그리고 이 오리발 오리발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여기 갈퀴 같은 이 부분 있죠? 여기 여기를 이렇게 이 요걸 사용해서 아니면은 요 부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서 꾹 눌러주면서 여기 외체했을때 여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각 손가락 마디 사이 여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 잘 만질 일이 없거든요, 사실. 네. 손 씻을 때 이렇게 구석구석 씻는 거 이외에는 잘 만질 일도 없고 그런데도 여기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시원해요. 이게 얼마나 시원한 일이었나는 끝나고 나면 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원래 손 마사지 다른 사람 해줄 때뭐 여기 이렇게 제껴서 막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엄지로 눌러주 는거 있거든요 이것도 혼자서 나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엄지 여기 닭다리 요 부분을 이렇게 엄지로 돌려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 검지손가락의 두 번째 관절 이 부분으로 이렇게 잡고 여기를 이렇게 눌러줘요 그래서 요 부분 있죠 손바닥 부분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서 내 검지손가락의 두번째 관절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버스에서 혹은 전철에서 일하다 말고 언제든지 할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여기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고 이렇게 털어주고 마치면 돼요 손가락이 정말 가벼워져요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이 막 날아다닐 것같아요 정말 가볍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하세요 네 왜냐면은 피아노를 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잘 안쓰는 왼손은 특히 잘 왼손잡이,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왼손은 잘 안쓰잖아요 오른손이라고 하더라도 요요 요 새끼손가락 약지 요런 애들은 잘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안 쓰는 근육을 쓰는 것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스트레칭 이라든지 뭐한농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육을 활달시키고 유연성을 기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어 손가락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다음 영상 때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